왜? 사과 뒤적뒤적, 소세지, 오이의 식빵 이아 이건 파인애플 동조리맞냐 가자 가자 신난데 <웃음> 창수야, 끄, 끄. 너 뭐하니? 화들짝 끙끙 끙 어? 냉장고가 텅 비었네 히히지 이리 내놔봐 땀 피지 어머나 세상에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아빠 술안주용 치즈까지 몽땅 꾸려었네 그다가 슈퍼마켓 자리 작정이야. 간식으로 먹을 거란 말이에요. 예. 달랑달랑. 음, 이거면 충분해. <웃음> 오렌지 두개 가지고 뭐래요? 이거만 먹고 육상을 어떻게 해? 막 뛰겠네? <웃음> 육상. 너 그런 거 하지, 하지 말랬더니 귀여야 하는구나. 도로 내놔. 엄마는 삼대독자 외아들이 굶어 죽어도 좋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맨날 공부만 하래 굶으면서 어떻게 해? 내가 뭐 컴퓨터나 로봇인데 <웃음> 빨리 섞여 나가. <덮겨나가>. <웃음> 콩시롱, 콩시롱, 엄마는... <웃음> 지! 쿵시롱 쿵시롱 씩쓰! 맨날 담아놓은 엄마는! 이걸 어떻게 장피하게 안이 앞에 내놔! <웃음> 어휴... 번호! 하나! 둘! 셋! 번호 끝! 익3문전원 집합 완료! 어, 아니! 음... 너희들! 음... 연습 첫날부터 음... 옷차림이 그게 뭐냐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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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올때 간식이야 <웃음> 아니야 우리 응, 연습하기 오빠, 전에 오빠. 과일 하나씩 먹자 하트 내가 너 주려고 일부러 <웃음> 텅텅 여기 있던 오렌지 어디 갔어 덕고현미난 어? <웃음> 누가 버리는 건줄 알았지 뭐야 <웃음> 그+ 그이맛 탁! 앞으로 저먹부와 함께 하려면 피곤하겠다 <웃음> 예 빨리 러닝이나 하자 따라와 빨리. 저런다고 마음이 약해지면 안, 좋아!!! 부르르! 재장조한 요청은 나림도 없다! 난돈 없어! 교장 유순한!